네. 그리고, 그, 네. A가 0일 때는, 당연히 0이 나오겠죠? 0은 몇 번을 더, 더, 더 해도 0이 나오니까? 아,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0이 양, 약, 네. 약. 뭐라 하지? 음수, 음수일 때는? 아. 네. 음수일 때도 똑같이 네. A의 N제곱근이 나옵니다. 아, 아 그렇군요. 네네네. 짝수일 텐데 n이 짝수일 때는 네.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는 네. 어, a의 n제곱근이랑 마이너스 a의 n제곱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어.